제가 여기를 1박에 5만원에 할수 있었던 이유가 저기인 것 같아요 어아 힘들어라 여기 일단 위치가 괜찮아요 바로 앞에 에펠탑 보이거든요 어우 이 음, 되게 좋다 진짜 파리집 같아 막 아, 이런 것도 있고 Hello. Hello!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Is it uh, an yeah, elevator? Uh, really? Oh really? o h w o w You're, you're wow. not going by w h a t with your f o o t h p a s t e I'm half Korean but I'm terrible Oh really? <laughs> yes <gasps> I was born in Paris You look so beautiful uh, thank you <laughs> Okay I will help you because Oh thank you a h ah. Oh, good, good, very good. <laughs> it's the only room to use the toilet. Okay. With this room, I don't know if there is somebody there. Ah, uh, okay. Nice. okay, okay. You can open yeah. both sides, and you can go. Oh! Wow! So nice! <laughs> wow, 진짜 대박이다! Wow, perfect! <laughs> This My mom uh, flat. Oh, really? I used to live here for three years, oh. and now I moved to somewhere else, oh. so I do this for a while. Mama is Korean. Yes, yeah, she's huh? from Busan. Mm -hmm. I lived in Busan for two years. Oh really? Two. 한국말로 okay. okay. 해도 돼요. 아 <laughs> ah, 정말 어머. <laughs> 아말설명 이해할 있 이게 설탕이요? 네 설탕 와... 조금 헉, 너무 잘 해놓으셨다 없어요. 네, 네. 어, 미안해요 아니에요 너무 잘 해놓으셔서 어.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거 아니에요 아네 내가 사는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요? 아 너무 좋은데요? <웃음> 1박에 5만원인 저희 에펠탑뷰 숙소를 소개해볼게요 짠 너무 낭만적이게 테이블을 준비를 한거요 그리고 여기 되게 예쁜 거울이 있고 이게 히터인데 되게 따뜻해요.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옷걸이하고 수건, 청소기도 있어요. 여기가 욕실 그리고 저의 로망이었던 주방 기본 재료랑 너무 예쁜 거리가 그산도었어요 전자레인지도 있어요. 되게 깔끔한 거 같아요. 폭소가 좀 넓진 않지만, 근데 이게 5만 원이면 되게 잘 잡은 거 아닌가요? 제가 여기를 1박에 5만원에 할수 있었던 이유가 유랑이라는 곳에서 숙소 쉐어하는 그런 글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구해봤는데 저하고 나이대가 동갑인 분이 이제 숙소 쉐어를 원하셔서 같이 쓰게 됐어요 제가 호스텔에서 4명이랑 같이 잡았잖아요 그니까 이제 두 명이고 또 이렇게 짐도 되게 안전하게 놀수 있는 곳이면 두 명이어도 좋겠다 그리고 저는 지금 돈을 상당히 많이 아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호스텔이랑 비슷한 가격에 이렇게 에펠탑 보이는 숙소에서 묵을 수가 있다 여러분 드디어 제대로 된한달 살기 숙소가 정해졌어요 숙소에서 웬만한 건다 해먹으려고 오늘은 좀 장을 보고 오려고 하고요 완전 현지인 패치됐어요 장보고 올게요 짠. 와 약국도 있고 와 여기 벌이 너무 예쁘다 맥도날드도 있네요 여기 맥도날드가 좀 많이 저렴하더라고요 음, 강아지 외국결자 있죠 엄마 기다리고 있어? 아고 엄마 기다려 사리는 이렇게 트리를 팔더라고요 오 얼마인지 궁금했는데 제일 조그만게한 20유로? 이걸 사서 이렇게 꾸미는 거구나. 진짜 너무 낭만적이다. 여기는... 와, 여기 엄청 큰마켓이네 완전 맛있어 보이는 빵집도 있어요. 기 슈퍼마켓에서 장알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포테이토 이건 치즈가 싸네요 한국보다는 1.4장 이게 1유로라니 델탑을 봐야 이 힘듦이 가실 것 같아 우와 어떻게 진짜 대박 와 이렇게 행복할 수가 와 장난 아니다 와. 약간 저는 이나 <웃음> 유럽 마침 드라마 보면 이렇게 해서 시리얼 먹잖아요 그게 너무 <웃음> 해보고 싶어가지고 오늘은 너무 힘드니까 하, 요리는 내일하고 피자 먹으려고요 내일은 좀 진짜 본격적인 한달 살인 것 같거든요 제가 너무 <웃음> 너무 여러 가지 일이 많았어가지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뭐킷리스트 같은 거 적어서 이뤄보려고 해요. 딱 맞아. 웬만한 식당 뷰보다 제일 좋은 는. 어제 저희 같이 주무시는 분 오셔가지고 오늘 디즈니랜드를 가신대요 밤에 편집하다가 다못 끝내서 편집을 시작해볼게요 저는 편집 다 끝냈고 20분 렌더링하는 동안 누워있을게요 영상 올릴 동안 이제 준비를 좀 해볼게요.